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뭐좀 싸게 주시더라고. 부분이 그 내가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찍어서 그지 아, 갑자기 비닐에 싸다니는 게 아, 이것을 마음 아, 없어 없어 <웃음> 자카 잠깐 먹어볼래? 그래서 어머니 뭐 딱딱한 거. 내가 예전에 잠깐 찍었던 거는 딱딱한 건데 딱딱한 거 먹어보고. 이거 진짜 물렁물렁한 거. 아 이거 더 맛있다고 그러니까. 48년 사주도 48, 다 뭐고 뭐래, 뭐고 뭐라 그러고 응. 마지막 요거 하나는으 응. 서비스로 지금이 음. 아침 7시, 7시 48분, 거의 8시 정도 됐어요 햇볕이 진짜 너무 뜨겁네요 자, 브라질 동네 시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람볼라가 싱코야리야 신코야 직장이 좋은 점이 있런면 같아요 하게 좋지? 이렇게 보면 불가사리야 진짜 불가사리면네 응. 그쵸? 근데 이렇게, 이렇게 두면 그냥 나뭇잎 같아 이렇게 봤을 때이 샤카를 이렇게 브라질 열대과일 먹방할 때 자카. 액체괴물 액체괴물 <웃음> 껌 씻다 둔거 같아 아, 이거 안 익은 거 아니야? 이 아래는? 요거인거 같아 아, 이 찐득찐득한 거 어떡하지? 이거 맞아? 아니 잘 모르겠어 잘못 먹고 배탈 나고 이거 먹고 파시는 분도 힘들게 <웃음> 빼고 있어요 바나나랑 카람볼라를 샀는데 저걸 서비스를 좀주신대요 아, <웃음> 잠깐. 망가네? 아. 이망 망고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랑 o 이... de a <웃음> <daqui> da <웃음> 아, 다. 야, 이 서비스에 파프 o 많이 주셨어. 이거 망가랑 이 샤카 이렇게 서비스네. 아. 브리가도, <웃음> 브리가도 <웃음> 다음에 과일 여기서 사야 되겠다. <웃음> 레몬 도나개키우네알이 <5개. 웃음> 하나 사려고 <웃음> 파인애플도 사, 사버렸어요. 자, 이게 잔돈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20편 냈는데, 이거 다! 15웨알 주고 샀습니다 <웃음> 바나나 사려고 했다가 리몬, 레몬이랑 다 샀어 과일을 파인애플도 사고 아니 샤카를 서비스로 주시고 망고를 서비스로 주니까 안살 수가 없네요 이제 야채랑 계란만 사면 될것 같아요 그냥 한판에 12. 에 파나당, 아이애이, 오이랑, 양파, 꼬박, 고구마, 토마토를 맛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먹은 카주인데카주그 위에 꼭다리 있잖아요 이게 카시타니아주 카주인데 이거는 사실 좀 파프리카 같은 느낌도 좀 들죠 그리고 여기 뭔가 이렇게 튀어 나와 있어 이렇게 이거 응. 위에 있는 건 딱딱해요. 네. 손잡인가? 네. 일단 거. 소금이 없는 거. 음, 이거는 좀 소금 있는 거 맛보라고 주셨어요. 맛있어 너무 고소해 바다니 아주 파아라고 이건 브라질러트에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라고 주셨어요 음. 너무 맛있어 아, 저쪽에 작은 봉투는 130g에 다 10페알이고 오른쪽은 270g에 30페알이에요 10g 더 많고 조금 더 가격이 좀더 싼데 종류별로 먹으려면 그걸 사야 되겠다. 샀어요. 샀는데, 이걸 샀는데, 꽁싸오, 꽁싸우는 no, it's a 땡. 에어캘 꽁. 꽁싸오를 할인해줬어요, 또. 시장이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손이 없어서 동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꽤 많이 샀어 <웃음> 후, 자, 지금까지 이브라질에서 시장, 페리아를 봤을때 시장 물건들 가격이에요 2020년 o n 월 26일 기준 동네 시장 물가입니다. 이 a 바나나는 1 2개 c 3회 n e 이고그리는 이제 야채는 한 one, e a 사브라는 이한 봉지에 오혜알 쓰고야, 아바카시 당근, 세볼리냐, 이혜야, 해피용네 개, 이혜야, 양파, 세볼라 그리고 이혜야, 계란 삼십 개에 1 2애도지입리다 그렇습니다. 브라질 마켓보다 좋지만 이런 동네 시장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질에서 브라질 라이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카시타니스 파라카시타니 카주 샤카 바나나 세볼리냐아 미모 셀피뇨 바타타 도스 카람볼라 아바카시 마모 조금 늦게 가면 시장 끝나는 시간에 가면 이거 그냥 되게 뭐 일해야지 줘요. 좀, 그런데 좀안 좋은 것들 라면 같은 쌀, 모두 일 보통 이해야리라고 생각합니다.